간다간다는다부터니둘다 어, 네. 같이 다니 응. 간다 간다니오 간다 간다니니 다. <놀람> 아 u l 시려나 상영이면시려나 어운마음으로 곤이. 이디다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What? What? What?